안녕하세요. 만들어봐요 에요. 오늘은 표창을 접어 볼 건데요. 이렇게 한 장으로 접을 수 있는 멋진 표창이에요. 날아갈 때 회오리 모양이 되는 것 같죠. 자, 이런 표창을 한번 접어 볼게요. 이거는 색종이 사이즈로 접은 거고, 이거는 조금 더 크게 종이를 잘라서 접어 준 거예요. 저는 오늘 21cm짜리 종이를 준비했어요 종이 한장이면 돼요 다 종이를 준비했으면 먼저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서 대각선으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여기서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주는데 이렇게 3등분이 되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만나게. 쓰면은 모양이 됐겠죠. 저걸 뒤집어서 요 부분을 요 기선에 맞게 접어서 내려주세요. 중심점에 맞게 접어서 내려주고 뒤집어서 여기 두개 부분 있잖아요. 요것도 요 선에 맞게 접어서 내려 접어주세요. 갈때이 선을 꼭 눌러서 접어주시는 게 나중에 접을 때더 편해요 자 이렇게 접어졌다면 이거를 이제 다 펼쳐주세요 펼치면 이렇게 육각형이 보이겠죠 이 육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안으로 겹치는 부분도 이렇게 안으로 그리고 여기도 접어 접어서 육각형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여섯 개의 면, 여섯 개의 이 선을 이 중심선에 맞게 반 접어주세요. 접었다 펼쳐주세요. 펼쳐주고, 옆으로 돌려서, 반. 천천히 잘 맞춰서 접어 주면 돼요 다 접어줬죠 여기에서 한 꼭지점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면 바깥으로, 바깥으로 이렇게 접혀지게 그러고서는 접고서 눌러주면 돼요 이거를 또 똑같이 다 해봅시다 그 다음 거 접고서 어? 마지막 부분은 여기를 접고서 이 부분을 여기 부분 안 접었잖아요 여기 부분을 빼서 눌러주고, 그 다음에 서 접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. 눈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6개, 요개 날이 되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여기 꼭지점을 여기 중심점, 중심점에 맞게 접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날이 되는 거예요. 다시 중심점에 맞게 접어주고 돌려서 실기를 접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여기를 접어주면서 이 안쪽, 안쪽을 이렇게 멋지.. 표창을 접을 수 있게 되었어요. 자, 우리 친구 여러분도 멋지게 표창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~